안녕하세요 블로그 인포 에나입니다 어, 오늘 영상을 어떤 식으로 어, 짜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도 멘탈은 강한 편이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참 음, 저도 멘탈 잡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, 아침에 일어나서 시세랑 차트 보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담담해지기도 하고 오늘은 정말 이출근길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사실 여러 커뮤니티 채팅방 다 들어가도 모두들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어,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준비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어, 오늘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작년에는 정말 그야말로 비트코인 열풍이었죠 저는 이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매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이나 정보들을 접하지만 뭐 지하철이며 카페며 이런 곳에서 막 이오스, 비트코인, 뭐 이더리움 등이 코인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어떤 코인, 어떤 ICO를 투자를 하네 뭐 누가 얼마를 벌었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연령층 상관없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정말 어마어마했죠. 광풍이 계속될 때, 한편에서는 이 암호화폐의 버블이 심하게 껴있다, 막 조심해라 했는데,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가 이 비트코인 환상에 쌓였던 시기였기 때문에, 뭐 언젠가는 빠졌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, 그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시장은 한순간에 이 투기판으로 달아올랐죠. 저만 보더라도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기도 했고 정말 이 코인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보지 않고 그냥 옆에서 좋은 빚이 들어왔다 괜찮다 하면 저도 뭐 투자를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투자를 하면서 왜 백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들이 수익을 봤으니까 나도 좀 투덤은 해보자 이런 심리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수익이 마이너스를 이제 찍으면서 진짜 저를 좀 되돌아갔던 것 같아요. 묻지마 투자가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. 어쨌든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남들이 좋다 해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를 찍더라도 그들이 제 마이너스를 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 뭐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야 하면서도 막상 이 눈앞에 마이너스가 보이니까 한동안은 진짜 멘붕이었어요. 제 주변도 보면 하나 둘씩 문 닫는 분들도 계시고요 힘든 하루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올해 봄부터 버블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 지하철이나 카페 가면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코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저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버텨주었던 비트코인마저 오늘 5천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버블이 시작되기 전이었죠. 작년 10월 초 가격으로 되돌아갔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투기판이었구나. 기관들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음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아직까지도 니아이채굴형 거래소에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암호화폐 시작은 아직도 투기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. 물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이런 투기 심리 때문에 장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버블이 쌓였고 그 상처를 저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은 3000 초반대까지 떨어질 거라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저희도 정말 무분별한 투자가 아니라 현명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말도 안 되는 디앱들 거르고 이 무분별한 투자가 이어진 이 시점에서 시장의 생태계를 저희가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각국에서 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암호화폐의 붐을 일으켜고 조성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잖아요. 그로 인해 한국이 크게 주목받았고 여러 시장에서도 한국을 우선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. 그치만 규제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참 정말 안타깝고 어, 한국에 또한 번의 붐을 일으켜줬으면 하는 바램을 뭐 항상 가지고 있죠 음, 오늘은 짧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, 버블이 꺼져도 블록체인의 혁명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고요 이 다컬 버블이 사라지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도 그런 신화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어 다만 지금 암호화폐가 투기성이 지쳐서 왜곡되어 바라보는 시선이 있긴 하지만 음 그에 대한 확신은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건강한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규제가 만들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전달함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겠다는 반성을 했고요.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사실 위로가 안 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